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총알 파편이 튀고 날붙이들이 서로 날카롭게 부딪치며 날카로운 함성소리와 피비린내가 가득한 곳 우리는 이것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잔혹한 행위는 남자의 로망이라고 불릴 만큼 남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소재죠 그렇게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은 많은 게임의 소재로 사용되어 다양한 장르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게임도 그런 종류 중 하나인 게임이지만 전쟁을 표현한 게임들 중 다소 투박하지만 독특한 매력으로 가장 전장의 분위기를 잘 살렸다고 생각되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핵심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인 공성전은 이 게임의 저력을 보여주죠 기본적으로 유저들끼리 1대1의 전투는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게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부대 시스템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플레이어는 최대 15대15까지 참전하는 전장에서 보병부터 궁병, 기마병까지 원하는 부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이 부대들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고 고기방패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닌 직접 본인이 부대 배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오더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개인이 전장을 누비는 것이 아닌 하나의 부대를 통솔하는 진정한 장군이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많은 인원이 한 전투에 참여하다 보니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게임의 분위기는 실제 그 시절의 전쟁을 재현한 듯 상당한 분위기를 안겨주죠 거기에 다양한 공성무기와 공성병기 사다리를 통한 성벽 침입 그리고 부대 포메이션의 지정과 위치선정 미니맵을 통해 적의 취약점을 공략하고 이를 저지하는 사투는 정말 한편의 중세시대 전쟁을 겪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결과창에서 볼수 있는 전투 현황을 보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지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여러가지 전략을 모색해볼 수도 있죠 플레이어는 쌍검 활 총부터 시작해서 검과 방패 언월더등 다양한 무기들을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게임의 베이스에 rpg가 깔려 있는 만큼 좀더 강력한 무기와 방어구들을 파밍하고 스탯을 찍고 스킬을 배분하는 등 본인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죠 다만 부대에 집중한 탓인지 데스매치 같은 1대1식의 대결 콘텐츠들은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다소 투박한 느낌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뭐일기 토가 메인이 아니긴 하니까요 유저는 이번 시즌에 등장한 할버드, 창기병, 관영 철기병과 같은 다양한 부대들을 본인이 선택해서 육성할 수 있으며 전투를 진행하기 전 공성과 수성의 맵의 지형에 맞게 부대를 선택하여 참전할 수 있죠 덕분에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더욱 웅장하고 가슴이 뛰는 전장의 분위기를 화려하게 뿜어냅니다 이런 단순한 공수성 외에도 게임은 큰 맵을 가지고 있어 부대를 이끌고 덕무 월드 같은 넓은 맵을 탐험할 수도 있죠 여기서는 특정 타 세력들과 영토와 자원을 걸고 전투를 벌이기도 하며 맵에포진해 있는 다양한 적들을 상대해가면서 여러가지 자원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투가 아닌 이런 다양한 탐험을 진행할 때에는 전투력 뿐만 아니라 부대의 이동속도나 채집속도 같은 부가적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편협해지고 고착화될 수 있는 병종 육성을 다각화시켜놓았습니다 보통 이런 방식의 게임에서 부대는 단순히 상성 싸움에 그쳐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기듯이 배치와 공격 타이밍만을 이용하여 단순한 미니언과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기 마련인데요 이 게임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개개인의 컨트롤과 공격력보다는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부대의 위치, 방진, 상성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세밀한 부대 통솔을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갈리는 만큼 전략이라는 것을 임팩트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방패와 창을 든 부대와 기마대가 마주쳤을 땐 일반적으로 산계에서 싸우고 있었다면 기마병들이 빠른 속도로 진입해 혼란을 만들어 방패병이 패배할 확률이 높지만 팔랑크스 진영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기마대의 진입을 막아 유리한 전투를 할수 있으며 창병들을 일렬로 배치해 아예 기마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배치를 할 수도 있죠 이러한 양상의 전투방식 덕분에 공성전을 펼치고 있으면 중세시대 전쟁에 참여한 듯이 공성병기가 파괴하고 있는 성문을 중심으로 전방에서는 방패를 든 부대가 후방과 성벽에는 화승총과 궁병들이 서로 진을 쳐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말 그대로 하나의 라인 전선을 만들어내는 전투를 보여주죠. 덕분에 정말 전쟁사를 좋아하는 전쟁 덕후들에겐 엄청난 매력과 현장감을 보여줍니다 이거 하면서 고인물 친구와도 나눴던 이야기지만 딱 언렉키 포아너라는 이름이 어울릴 만큼 세세한 완성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장을 구현한 시스템 자체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진짜 아포아너가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 정도였죠 뭐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이건 숙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쟁사들의 관심이 많았던 만큼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솔직하게 재밌게 즐긴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한국어도 지원하고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하니 이런 방식의 게임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플레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